자, 일단 대표 기출문제 언제냐 2018 대수는 자, 볼게요. F1이 얼마? 0. 0. 0. 최고차항 대수가 1인 3차 함수야.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2. 2로 가 2. 그러면 X 마이너스 라임 F' X 분의 의 제곱 분의 F' X 이렇게 되네 네. 얘가 얼마? 4, 9, 9 일단 F3은 얼마입니까? 얘 네. 어떻게 풀어요? F2가 0 F2가 0이니까 네. F2가 0이에요 어, 그 다음에 또 다른 힌트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자, 일단 fe가 0 나왔어. 그 다음, 얘가 뭐야? fe가 0이니까 마이너스 fe 해도 상관없잖아. 네. 얘가 뭐야, 얘가? f'2. f 프라임이 그리고 요지 집어 넣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f'2의 제곱분의 f'2니까 뭐야, 그냥? f'2분의 1. 네. f'2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근데 f'2가 만약에 0이면 0의 제곱분의 0이니까 약분되고0 하나만 남지. 0분의 상속권이니까 발산 계산값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 얘가 4분의 1이라는 얘기두 번째 힌트는 뭐야? f'2가 얼마다? 다. 4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힌트야. 네. 그럼 fx는 어떤 상태가 돼야 돼? 최고차항계수가 1이니까 x-1에 x-2에 x k 합시다. 네. 네. 괜찮아요. 미분할게요. f' x는 어차피 다 1차식이니까 미분하면 사라지고 그치? 네. x-2 x-k 플러스 x-1 x k 플러스 x-1 x-2가 될 거고 미분했으니까 뭐 넣어봐? 2. 네. 그럼 2가 들어가는 건다 소거될 거 아니야? 네. 여기다 넣을 거니까 1 곱하기니까 k-1만 남네요. k-1 얼마? 4. K는 마이너스 3 되겠죠? 네. 네, 여기를 뭐야, 여기 를은 뭐야 여러 플러스 3 그리고 우리 뭐고 해? F3 은2 응. 곱하기 1 곱하기 6이니까 정답 12 12? 저거 어디? K, 2, K 2, 마이너스 K, K. K K는 얼마야? 마이너스 <웃음> 2 오, 그래서 0 문제를 알면서 틀리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니까. 2015년 9월 최고창 개수가 1인당 100팩 세대 3액 값을 구하라. f 0은 얼마? 마이너스 3. 다음 수트레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구나. 에펙스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 음, 6x 마이너스 6과 이쪽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2. 2x 세제곱 마이너스 2.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둘다 영인자가 x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x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리미트 붙여줄게요. 이게 뭐 남아요? 6. 얘는 2에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1분해가 될 거고 약분하고 넣어줄 거니까 6이네. 네. 우리 친구 따라 아르파 간다.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간다. 6. 즉 f'1이 프라임 얼마? 6. 네. 한 가지 힌트 더 있네. f1은? 0.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고, 요고, 요고 가지고, 다항 함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힌트를 찾아가야 돼. 자, fx가 1차인 경우, ax-3인 경우야, 1차. 네. 맞잖아. 네. 됐슈? 네. 자, 근데, 1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냥 기울기와 같은 거니까, 6이지. 1을 넣었더니 성립하지? 아, 나, 그럼 2차 함수 가자. f, 2 x는 최고차 함수를 몇이라고 했어? 1이라고 했지? 네. 이 틀렸네. 네. 그럼 x제곱 <웃음> 플러스 미안 ax 마이너스 3 f'x는 2X 2X, 2x 2x 플러스 2X. a 1 집어넣었더니 6 나오려면 a는 얼마? 아. 4. a가 4인 상태에서 1을 넣었더니 0이? 음. 안 돼요. 그럼 몇 차로 가야 돼? 3차 아. fx가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음. 3. 3x제곱? 어차피 1을 거니까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얼마? 음. 6. 1을 넣었더니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도 0 음. 이렇게 되는거죠. 네. 그대로 뺄게요. 퉁퉁. 5. 퉁퉁. a. 없어. 6. a는 얼마? 1. 1. a가 1이면 b는? 1. 1이면 되네. 네. 그럼 이때 성립하는거네. 음. 그럼 fx는? 음. X 세제곱 플러스,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됐습니까? 3 집어넣으시면? 3 0이 여기 끝.. 아 3.. 어 계산 끝난 거구나 오당황해서 계산 그렇게 빨리.. 아 답을 받나요? 아니요 미리 해 왔어요 어디서? 방금 왜 이렇게 깔고 <웃음> 얘기하나 <웃음> 저도 뭐 그럼 답을 빨리 얘기해 저 2016년에 풀어봤어요 어... 뭐야? 풀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뿐이야 다음. <놀람> 어. 고함 <놀람> 수의내 <놀람> 목소리보다 얘가 책넘기는 소리가 훨씬 크게 늘어날것 같아 마이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부담을 주고서 얘기하는 거야요도함세 활용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됐어. 접선의 방정식. <웃음> 원 선의 방정식? 접선. 어,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그래프 개형. 그래프 그리기죠. 네. 여기서 시간이 많이 높힐 거예요. 3차, 4차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빼고기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 세번째 이것들을 이용해서 뭐야?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활용하고 네번째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접선의 방정식까지 얘기를 하고 3차 함수 그래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일단은 접선 자체가 늘 얘기하지만 뭐야? 직선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원리 수학에 대한 아주 간단한 원리를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아. 문과는 삼각함수 쪽에서 니과는 그 등비급수 쪽에서 아, 어쨌든 도형에 대한 얘기거든. 도형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뜻이야. 삼각형은 원래 무슨 뜻이야? 세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이거든. 그럼 세 개의 변으로 둘러싸다 보면 무슨 정보들이 나오겠어? 네. 변이 만나서 생기는 점세 개의 정보가 나오겠지. 그리고 각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겠지. 그런 게 중요한 거고. 그럼 직선은, 중학교 1학, 아니 초등학교 때 얘기했을 거야. 점 하나,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점에서? 기울어진 정도, 방향이겠지. 그치? 어느 쪽으로 가는 직선이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두 점을 알아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원은? 중심.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 이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직선이 나왔어, 그럼 나는 알아야 되는 정보가 기울기랑 한 점인데 굳이 한 점을 알 거면 무슨 점을 알아야 되겠냐고. 그렇지. 접점을 아는 게더 좋겠지. 얘가 단순 직선이 아니라 접선인 거니까. 자 그럼 5개념을 오, 오 하나 빼자. 접선은 접하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까? 이차함수와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하는 게 맞고 원과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2차, 2차 형태의 곡선들. 한 번만 꺾이는 이런 곡선들은 한번 접하는 게 맞다고. 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하는 게 맞아. 왜? 한 점에서 만나고 두 점, 한 점에서 만나는데 뚫고 지나갈 순 없어. 어떤 곡선이든. 자, 원이라는 곡선이 있어.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싶대. 뚜... 안 맞나? 선생님, 저 직선 여기까지만 그려요 이게 직선이야? 직선 계속 갈거 아니야. 직선은 프론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3차 이상의 곡선 2차는 한번 꺾는다는 거고 3차는 두번 꺾는다는 얘기가 네. 스쳤어. 언젠가 이 곡선이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높아지는 순간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접점이 생기고 교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두군데서 만나겠지. 두 군데 이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3차 이상의 곡선에 대한 접선들을 얘기할 거니까 그럼 4차, 짝수차에서는 접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해지겠죠. 세 점에서 만나는 접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차에서는 특이점이 보이잖아. 3차에서의 접선은 분명히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한 점에서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 3차 곡선은 근을 갖는다면 두 개를 갖거나 한 개를 갖거나 안 갖거나밖에 없다고. 세 개를 갖거나. 자, 두 개를 갖는 경우 하나는 중근이라는얘 무조건. 자, 그리고 이 접점에 대한 표현. 이 접점은 분명히 어떤 곡선에서 직선이 지나가다가 이 접점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라는 포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3차는요요요요 세팅, 요 세팅에 이 부분의 면적도 잘 기억해줘야 될 거고 적분편에서. 그래서 나오는 게 비율관계에 대한 세팅이잖아. 요점을 뭐라고 불러 우리. 음, 이렇게 나왔던거기억나 음. 그럼 여기서 보면 얘랑 평양하게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 만나겠지? 네. 이네 개의 관계이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야. 야 어쨌든 여기서 접선에 대한 얘기할게요. 접선만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럼 우리 너무 잘하는 게 기울기 줬을 때, 접점 줬을 때 너무 잘 구해. 그렇지? 그거 고민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나오는 거야. 외부의 점이지. 이제 구형화 시키는 거야, 구형화 외부의 점은 원래 접선에 방정식게 활용편 또, 또는 외부적인 얘기인데 그냥 우리는 유형화 시키는 거야. 어떤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걷어. 근데 곡선 밖에 한 점을 A, B라고 주어지는 정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면 러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릴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수도 있겠지. 오케이? 네. 그러면 어쨌든 이 접점을 세팅을 해야 되겠지.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우리는 T,FT라는 접점을 세팅을 한다면 얘는 조금점, 정해진 점이고 얘는 변동이 되는 점이지. 그러니까 얘가 변수지. 네. 오케이?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어?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네. 같은 거고 이두점 사이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의 접선의 음, 이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거잖아. 그걸 하나로 쓰면 뭐야. 둘사이의 기울기는 결국 무엇과 같다? F' 프라임 T와 같다. 여기서 시간을 조금만 더 줄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이렇게 구하면 결국 무슨 값을 구해지냐면 T값을 구해지거든. 자 T값을 구했으면 제발 접점 구하지 마라.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 구하려면 한 점과 기울기만 하면 되지. 네. 한 점은 이미 줬잖아 그럼 뭐로 바로 가면 돼 예. 기울기로 바로 가면 돼 근데 기울기가 t가 두개 나오는 경우 두개두개 두개 나오겠지 3차면 뭐세개 나올 수도 있겠지 4차면 그러니까 그 t의 개수에 상관없이 구해달라는 얘기야 오케이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y는 m의 x-m 플러스 뭐4 딱 봐도 x 앞에 m이 붙었으니까 m이 뭐야? 기울기야 얘가 어떻게 해석돼야 돼? 1,4를 지나는 직선으로 해석이 돼야 돼. 오케이? 네. 그럼 이렇게 적버린다고. 1,4 어떤 곡선이 있는데 얘하고 얘가 접한데 그럼 이 직선은 외부의 점 어디서 지나는 1,4를 네. 지나는 접선인 거잖아. 오케이? 그럼 1컵루 나사를 외부의 점으로 두고 접점 세팅하고 풀어주면 뭐가 튀어나와? 응. M이 두개 튀어나오거나 뭐한개 튀어나오겠지. 그 M의 범위를 구하뭐뭐 뭐, 뭐, M의 개수를 구하라라 뭐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외부의 점에 대한 세팅이 끝나면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세팅도 끝내는 거야. 두 곡선이 접하는 거야. 두 곡선 Y는 FX와 어차피 곡선이라고 하면 함수식 두 개가 나오겠지. fx, gx랑 나눠보자고. 둘이 어디서 a에서 접한다고 라 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어, 같아야 돼. 맞아?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해. 접선의 기울기도 같다. 됐어요? 이건 우리가 최대한 정보들을 긁어모을수 있는 힌트들을 만드는 거야. 두 곡선이 x는 e에서 접한다. 두 곡선이 X는 에서 접한다? 어? F2랑 G2가 같고 F'이와 프라 G2'가 같겠구나. 오케이? 우리가 정보를 많이 긁어낼수록 얘가 만약에 3차고 얘가 3차면 여기 미지수 4개, 여기 미지수 4개란 말이야. 8개 모르는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이미 몇 개를 주는 거야? 두개를 주는 거야. 다른 정보들 나오겠지. 총 8개의 정보만 긁어먹으면 되는데 최고차계수가 1이고 최고차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줬으면 2개 또 줬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총 4개고 2개만 더 얻으면 문제 풀린다는 얘기지. 뭐 원점을 지나는 곡선에 대해, 그럼 상수와안 하는 거고 무함수인 함수에 대해 또는 기함수인 또한또 또 다른 함수에 대해 원점 외에서 또 다시 접할 때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힌트들을 여기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곡선이 접하는 게 아니라 공통 고, 공통 접선을 가져요. 공통 접선 여기와 여기. 얘가 f(x), 얘가 g(x)라고 합시다. 상황 만드세요.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할게요. 공통 접선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은 여기는 a,fa, 여기는 b,fb지. 네. 그럼 둘 사이의 기울기인 b-a분의 FB. fb야? f b 왜? gbg. g f a 가 뭐랑 같아야 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도 같고 g.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도 같겠지. 음.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상황인데 당황할 수 있으니까 빨리 유형화 해놓고 그냥 공식화 해놓고 딱 차려놓고 교과서화만들어버리자 책에 있는 부분에서 어디까지 얘기 드린 거냐면, 지금 46페이지 말씀드렸고, 평균값 정리, 진작 얘기 앞단는에서 말씀드렸고, 증가 감소 제외하고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음. 증가 감소 기전까지에요 예제 2까지 한번 하고, 갑시다. 쑥쑥샥샥, 예제 1.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에 접하고 기울기가 얼마인 4인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Y절편이 얼마 얼마 AB라고 하자. 이게 어떤 곡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기울기가 4인 직선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요 길이가 얼마냐고 묻는 거잖아요. 네. 틀어버리는. <웃음> 뭐 극대 극소리 참요 정도 될것 같기도 하고. 뭐뭐 어쨌든, 이 녀석은 기울기가 4라고 했으니까 네. y'은 3x제곱 3X 마이너스 8. 8. 얘가 4. 3x제곱이 12. x가 얼마? 2. 2. 그럼 접점은 2컵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컵마. 12. 이렇게 되나요? 음. 그러면 기울기가 4니까 y는 4x 마이너스 12 y는 4x 플러스 20 30. y절편 어, 어, 둘 사이의 거리 얼마? 32 진짜 아, 31이면 더 좋았어 배스킨라빈스 운동하면서 문제 음. 낸놈 32살이고 그런게 있어 실제로 내가 32살에 문제 만들면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으면 하는게 있어 <웃음> <웃음> 그 다음 2번 이거는 책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요런 형태의 문제가 좀 가끔 나오는데 F0이 얼마예요3 3이고요 0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은 상태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 값은 얼마? 2이 2. 상태에서 뭐라고 물었냐면 다항함수 야그냐 그러니까 곡선으로 커지든 직선으로 커지든 뭐 상관없는데아 아니, 튼커가는 얘기야 그러면 0, 얼마? 3 3에서 가는데 1 2 3 몇의 최대 값이야? 4. 4까지 가볼게요. 이에거좀 지워버리고 에이씨 괜히 지웠다! 1, 2, 3 1, 2, 3, 4 접선의 기울기가 2잖아. 이게 최대잖아. 네. 그러면은 각각의 순간에 접선 여기서 최대한 올라가서 가야 여기서 최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 매 순간에 최대로 올라가야 가장 큰 데로 올라갈 거 아니냐 네. 그럼 여기서 계속 기울기가 2인 상태로 계속 가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럼 한칸 갔으니까 두칸 올라가야 돼그 다음 한칸 갔으니까 또몇칸 올라가야 돼? 두칸또한칸 네. 갔으니까 두칸 올라가야, 올라가야 되고 또한칸 갔으니까 두칸 올라가야 돼? 네. 그러면 두 칸씩 몇칸 가라는 얘기야 네칸 네. 네 여덟 칸 올라가야지 11 음... 최소값은 정할 수가 없어 이 이하잖아 네 그러면 어, 뭐한. 그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가든 상관없는데,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 지금 최대, 최대 증가량이 2란 얘기거든. 근데 문제는 4까지 올라가는 최대는 얼마입니까?를 물었지. 그럼 4까지 올라갈 때 평균적으로, 그러면 못 물어본다고. 올라갈 수 있는 최대는 두개씩 올라가는 게 더, 는못 올라가잖아. 이게 3이면 몇 개씩 올라가는 얘기야? 3. 그지 뇌, 아무것도 장착이 안된 친구들. 3에서 출발해 2니까 그냥 2씩 가볼까? 이런 애들이 잘 맞추지 <웃음> 여기까지 정리 10분 드릴게요 자 다음 책에서는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짚어놓겠습니다 고 그래프 에대해서어첫 번째 F'A가 0보다 크다는 것은 X'A에서 는 무슨 상태? 음. 증가 상태라는 것이고 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어, 감소 상태라는 것이며 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X'A에서 는 생각해보자. 사슬 올라가는 걸로 표현을 했잖아. 올라가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가다 주춤하고 갈 수도 있고 내려가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럼 뭐야? 잠깐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총세 개로 나눠보자 올라가다 내려가는 걸 뭐라 그래? 극대 내려가다 올라가는 걸? 극소, 극소. 우리는 올라가다 주춤하고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다 주춤하고 올라, 내려가는 것을 우리, 우리끼리 뭐라고 불러? 극어 주춤 세 응. 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F'A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을 갖는구나 라는 표현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F'을 얘기했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라는 전제를 미미 깔고 있습니다. 오케이?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 극대를 갖는다면 이 표현도 맞고 극소를 갖는다면 이 표현이 맞는 거지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에 대해 극대를 갖는다는 것은 뾰족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 두 번째 Fx가 증가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 가능하다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주춤에서 올라가는 것 조차 우리는 뭐로 본다? 증가. 증가로 본다 그냥 이건 안 된다고 산을 올라가다가 그냥 잠깐 멈춰 서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 가는 건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표현을 했냐면 산을 올라가는 와중에 잠깐 아주 잠깐 과략근이 풀려서 뭐가 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아주 잠깐 힘만 주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잠깐 멈추고 가는 거란 말이야 이건 올라가는 걸로 봐 근데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잠깐 멈췄어 이러다 가는 거야 이건 싼 거야 이건 안돼 오케이?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구간에서 진다라고 볼수 없어 하지만 어 생각을 해주셔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 음. fx가 감소라는 건, 뭐로 봐야 한다? f'x가 0, 이하다로 봐야 되겠지? 음.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에 대해, 착 볼게. 여기 축이야. x는 a에서 축이라고 했을 때, 감소 구간 어디야? 음. 왼쪽 하지 마. 마이너스 무한부터 a까지인데, 여긴 열렸고요여는다칩니다 증가 구간 어디야? 음. a부터 음. 무한까지인데, 여긴 열렸고요여기는니다 a는 증가해도 감소해도 다 포함되는 구간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극대, 극소의 또 다른 표현들이 있었지. 이게 뭐라 그랬냐면 다른 주변의 값들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동네 상권 중에 우리 동네 인근이야 인근. 멀리 말고 요 동네에서 내가 짱 정도 해. 짱인 듯해. 짱이야. <웃음> 이건 뭐야 이게 극대야. 네.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이게 뭐야? 극소야. 오케이? 근처여야 된다. 멀리 가면 안 돼. 자 그리고서 그래프 우리 3차 함수 한 번만 더 따져봅시다. 비율관계를 오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 비율관계를 별로 주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빠르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라 판단하는 건 3차 함수의 형태야. 3차 함수가 첫 번째 생각해봐봐. 극값 몇 개가져? 두 개, 또는 안가죠그러니까한개 갖는 3차 함수 그려봐. 난못 그리겠는데? 이게 왜 그럴까?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 값은. 그럼 네.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인데 생김새를 봐봐. 봐 뚫을 거면 두군데로 나오지. 네. 크고 두 개를 갖거나 아니면 스치는 거 밖에 없잖아. 스치는 건 방향을 안 바꾸잖아. 그러니까 아예 두 개를 갖거나 아예 안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거지. 자, 그다음 또 생각해 봐 봐. 그럼 극값을 갖는 거고 극값을 안 갖는 거잖아. 극값을 갖는다는 건 극값을 갖는다는 건 f 프라임 x의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지만 되겠지? 빨리 판단해야 돼. 자,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건 증감이 사라진 거지. 증감이 사라졌으니까 방향을 바꾸진 않는 거니까 계증 또는 개감인데 계증 또는 개감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1대1 네. 대응이라고 그러면 뭘 가져? 역함수, 역함수 가져 네. 그럼 얘는 역함수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상차함수가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애초부터 극값을 두개 갖는다는 표현이야 3차 함수 fx가 f'x라는 게 존재한다 또는 fx의 어떤 함수를 합성했더니 항능이 된다. 이표현들을이 네 새끼가 뭐다? 역함수다란 표현이지. 그러면 역함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고 계속 등가 계속 감소기 때문에 극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f'x의 판별식 D가 0 이하가 돼야지. 음.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미분하면 2차 부등식이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으로 갖고 끌고 온 거야. 됐지? 네. 그럼 3차 함수를 잘 그릴 수 있다면 그 녀석의 부정적분 즉 원시 함수 4차 함수를 그릴 수 있다. 오케이? 네. 문과 수학 이 수학 2에서 묻는 거는 특정 다함수가 아니라 그냥 임의의 F'X를 프라임 보고 FX를 유치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FX를 보고 FX를 프라임 유치하는 과정도 필요해. 이 FX와 FX의 프라임 관계를 살펴보면 P, PT와 VT의 관계란 말이야. 위치와 속도의 관계라고. 오케이?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둘이 어떤 관계냐에 따라 우리가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지. 오케이? 도함수는 뭘 봐라? 부호를 봐라. 도함수 어떤 함수에 v t 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도함수가 아니라 f 얘를 도함수로 갖는 f 프라임 x에 대해라고 면 얘가 도함수지. 얘는 부호를 보고 그것 따라 얘증감을 보는 거지. 오케이. 도 함수는 도 함수의 그래프에서 내가 유념해야 할 것은 도 함수의 f 프라임의 그래프에서 내가 판단해야 될게 뭐라고? 부호라고 부호. 부호를 봐라. 부호를 봐라. 운동 방향을 바꾼다. 도 함수의 부호가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오케이? Okay? 네. 그럼 도함수를 보고도 할수 있다 도함수를 봤더니 부호가 계속 마이너스야 x 축 밑에 있어 그럼 FX는 뭐밖에 안 해? 감소밖에 안 하는 함수야 그걸 기억하면 좋아 그게 모든 문제를 푸는 해법이 될 거야 자 그리고 3차에서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증가 감소는 어쨌든 도함수에 부호가 바뀐다는 의미잖아 네. 그 그러니까 3차 함수 문제는 2차로 끌어 당겨풀수 있다 예제 3번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새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x3제곱 더하기 ax제곱 AX 더하기 자, 는 슬슬 더워요. bx 2. 더하기 3. 3 얘가 마이너스 무한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뭐해? 증가. 증가하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뭐하는데? 감소한데 오케이? 네. 그 말은 얘도함수를 그렸더니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1 기준이니까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뭐하고 증가니까 네. 플러스고 여기서는 감소란 얘기지. 됐어? 네. 근데 여기가 2라는 부정은 없어. 여기 그러니까 어디 2가 있는 가 여기를 t라고 놓으면 t는 2 이상일 뿐이야.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건 뭐야? 2는 여기쯤 어디 있으니까 f'에 프라임 2를 집어넣으면 0보다 작거나 같다. f'에 마이너스 1넣으보다 0이다. f 프라임의 정보들을 주니까 상수항을 준 거라고. F'의 프라임 정보가 많고 FX로 돌아가려면 상수성이 필요하잖아. 적분의 네. 과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수성을 줘버린 거야. 그러면 물어볼 거 없으니까. 모르는 거두 뭐 개지. 그리 우리 뭐 구하는 거야? 최대.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지.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구해봅시다. F'은 3X제곱 네. 플러스 2AX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를 집어넣더니 었 3 2A 플러스 B는 0이에요. 네. 오케이? 네. 그리고 막 2를 집어넣더니 었12 플러스 4A 플러스 B는 0보다 어때요? 잠깐만요. 작거나 같아요. 잠깐만요. 네. 됐죠? 이제 풀면 되잖아요. 배고파. 너무 배고파. B는 편하니까 B 집어넣을게요 B는 어떻게 돼? 2a-3 집어넣으면 6a 플러스 9가 0이어야 맞지? 네. 그럼 a는 작거나 같아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럼 b도 구할 수 있잖아. 네. b는. 근데 이렇게 해볼까? 그럼 a 플러스 b 이거잖아요. 그럼 뭐의 최댓값을 구하는 거야? 3 a 3에 최대값을 구하는거지 결국은 네 요거 저걸로 바꾸면 되겠네요 3a는 마이너스 2분의 9 3a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 뭐야 마이너스 2이의15 네. 15. 마이너스 2분의15 음. 밑에 유제 4 상차함수가 1대1 대역이 되래. 아무 생각 안하는거야 계속 증가잖아 네. 미분한 다음에 판별식 d가 0 이하다 네. 오케이? 5번은 절대값 들어갔으면 잘라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지 그 구간 나눠서 생각하시는군요 분 넘겨볼게요 4차원 수네 예사 오늘 제가 풀어드릴 예제는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될텐데 fx는 x제곱 4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4 플러스 a의 모든 극값에 모 극합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때 상수에 1을 구해달래요. 어머나 세상에 얘는 어떻게 생겨 처먹은 거야. x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x3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aj. 그럼 미분하면 왜 미분할까? 그냥 습관? 4x로 묶이지? <웃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선생님 3차 함수인데 생김새 그리려면 미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얘는 fx고, 얘는 f'는 뭐가 중요하다고? 부호. 그러면 x축과 만나는 데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근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럼 얘는 0, 2, 마이너스 1, 3개의 근을 갖네. 그럼 간격이, 마이너스 1, 0, 2잖아. 음. 그럼 3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래프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얼마? 마이너스 1. 여기 얼마? 0. 여기 얼마? 2.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극소네요. 마이너스 1 때가 집어넣을게요. 1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4 플러스 A. 0 집어넣으면 얼마야? 2. A.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2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3분의 32 마이너스 16얘 예. 플러스 A. 이거 3개 다 더하면 얘가 나온다니까 A급 구해지겠죠? 네. 가도 해봅시다. A가 3개예요몇 A? 3A. 3A. 자신있게 얘기하시네. <웃음> 얘기가 없어지구요. 그럼 뭐야,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28. 음, 마이너스 3분의 37. 이 마이너스 3분의 1야 3A가 10이네? 뭐? 하며 이가1 0네 네. 보기를 딱 보고 4번임을 확인하고 <웃음> 답이 4번이니까 얘가 4번을 확인하고 어 그래서 1 2 그래서 얘는 4. 이런 치트키 씨. 보기 보는 습관을, 그니까 답을 보는 습관을 버릴게 우리 문제 풀다 막히면 습관적으로 답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 풀이를 보거나. 그럼 수능 보다가도 막히면 뭔가를 보고 싶은 거야. 볼게 없잖아. 그니까 옆을 본다고. <웃음> 그다 그러니까 내년에 오라고 한다고. 그니까 러그 자잘한 습관들을 개선해 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수능 날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갈수 있게. 아침마다 뭐좀 먹어보세요. 삶은 달걀 먹었더니 점심 때 이제 수능 12시 10분에 수학이 끝나거든? 삶은 달걀을 먹었더니 10시 40분부터 배에서 부글부글 거리더라. 아니면 엉덩이 쪽에 뜨거운 뭔가가 자꾸 다가오더라 그 삶은 달걀은 절대 안된다 뭐 이런걸 느껴야지 아니면 몸에 그 삶은 달걀이 밝게끔 매일 먹던가 자 정리합시다 정리하시고 책상 정리 말고요 내용 정리하시고